어, 이자 직접 오문문은 뭐라 봐요? 이걸 네. when, 네. does, 네. she, 네. arrive at, 네, home. 네, at 좋아요? 네, 네 맞아요. 좋아요? 하면 네. 언제 집에 왔니? 네. 이게 직접 오문문이고요 네. 간접 오문문은요 네. I don't know. 네. When? 네. She? 네. Arrive d a t h o m e 네. h 아, arrive다, 그니까. 네. Arrive 네. t at... and o m e 네. 이렇게 되니까요. 네. 그러니까. 주어, 네? 아니, 정사, 앞으로 빼주고. 네? 주어, 이런 식으로 와요. 네? 어, 맞아요. 잘했어요. 자, 그러면 너무 예문을 잘 들어줬고, 자, 이제 여기서 이걸 가지고, 그러면, 어, 진짜 딱 적절한 예문들이 나왔어. 뭐냐면, 어,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접속사와 의문사가, 같은 비슷한 기능을 할 때가 있을 때와 차이가 있을 때를 지금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적절한 예문을 다...